가 친구네 강아지를 하루 맡아주기로 했어요 또 대형견주로서 소형견은 또 다른 느낌의 귀여움이 있거든요 대형견들은 놀아줄 때막 몸통 막치기도 하고 막 이게 이게 때리는 거야 놀아주는 거야 이럴 정도로 노는데 소형견들은 약간 그렇게 놀면 다치기도 하고 제가 좀 많이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쿄쿄는 워낙 똑똑하고 워낙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아 오늘은 또 어떻게 놀아줄까요? 웬일이야? 누나한테 이렇게 안겨있고 웬일이야? 응? 어? 응? 어? 쫀이랑 올공 산책해보고 싶었는데 표정이 우울한가? 기절. 너무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쪼니 같은 경우는 낯선 데가 있으면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 표표는 그런 게 없네요 다행이다. 쿄쿄야, 잘자. 거기서 보고 있을 거예요? <웃음> 아휴! 아휴! 야너 그거 어떡할 거야? 힘들었어요 오늘 집에 가면 꿀잠 자겠어요? 어때? 응. 누나 패시토로 몇 점이야? 엄마랑 왔었어요 엄마랑. 볶음밥은 간안 빠르네. 바 어 안돼 이 어떻게 이게 그냥 통으로 딱 떨어져 있냐 여긴 야옹이야 기다리고 있어? 목걸이도 있네? 예쁘다 너무 졸리다 엄마 여기 부터 어, 아, 피도 어, 왔다. 사 많이 오 나는 너희 엄마와 결혼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간까보내주던 박수보다 1 0배더큰 박수와 황으로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드립 <웃음> 해민이 잘하는데 <웃음> 김선호 <김성은> 왜 그래? <웃음> <웃음> 결혼식 다음 날 아침부터 조니 산책을 나온 동네 개님은 친구 저희 개님은 힘이 나셨어요 오늘은 조니와 이만 보를 산책할 예정입니다 쩐아 누나 곧올 건데 그렇게 기다릴 거야 아 예뻐 엎드려 있지 왜물 갖다 줄게 <놀람> 가져줘 많이 쉬었는데 많이 쉬었는데 안갈 거예요? 여기 공사장 앞인데 안갈 거예요? 누나 지금 같이 15분이나 앉아있어 줬는데 안 들리는 척하는 거봐 존나집다 왔어 집다 왔어 여기 이럴 거야 지금 둘, 둘, 잘한다. 어휴, 잘했나? 오래 졌네. 어휴, 가만저절있네 어우, 저린네 가만히 아씨 빈가족한 번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멍청하면 사람이 그지? 누나 멍청해. 맞아, 멍청해도 일만 잘하면 그지 미안해. I love o